애 a 몰로 l n h a l 이 친구는 이의 테드! t k 구자 -E 어? 오늘은 는이 친구는 이이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제 트리밍을 한번 해볼텐데 요거 저희 트리밍 가위로 한번 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? 예? 요걸로. 한다고?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해보세요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해구는요 친구는 이친요 안 되겠다 싶으면 막을 테니까 네. 한번 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. 어 마음 어, 마음 어. 마음 어. 네. 취소 마음 가는 대로 말고 네. 생각하시고 해보세요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와 이게 엉켰어요 네? 엉켜 어, 있다고요? 네. 뭐 시도매를 지금 잘라내고 있습니다. 네. 수축 트리밍을 네. 처음 해보는데 네. 또 말이 없어졌네요? 그럴 수 있죠 저희 제가 배경화만을 깔아 드리겠습니다 집중하도 네,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요 네. 골랐지 진짜 많이 자랐다. 에이... 얘가 얘가 풀골랐습니다. 얘가 우와. <웃음> 잘 나왔네. 이게 네. 산소 걸 걸쳐하는 거랑 비슷한가요? 산소 걸쳐를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겠죠. 근데 상처 붙 쳐도 모양을 내나요 모양을 그냥 동그랗게만 내죠 그렇죠 이거, 이거는 모양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것도 가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좀 풍성한 것도 마음에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당 지 영역 안에서 풍성하면 되는데 영역을 넘어 보니까 예전에 수추 작은 수추보 방 트리밍 할때막 손톱으로 뜯으시고 막 그랬었잖아요? 네. 근데 그거보다 진짜 확실히 가위가... 용도에 따라서 손을 쓰셔도 되고 어. 가위 쓰셔 아, 손을 써도 돼. 네. 네, 테드님이 되게 잘 해주셨어요! <웃음> <웃음> 잘 해주셨는데 예, 빨리빨리 해야되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예. 일단은... 봅시다 아! 아까 한번 봐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한번 보세요 너 수조 수초 같은 경우도 잘 자르셨는데 어... 여기가 좀더 내려가는 게 좋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자라면 높이가 맞으니까 음. 이쪽 부분을 더 잘라주시면 돼요 일단 음. 한번 해볼까요? 음. 여기 이것도 볼륨감이 있으면 뒤가 조금 더 높은 게 낫겠죠? 여기 옆에 비슷하니까 이 정도 좀 해주시면 조금씩 자라면서 볼륨감 있게 자라겠죠 오케이 앞기를 이렇게 높이를 맞추시면 뒤를 좀 높게 하고 자를 때 이제 볼륨감 있게 자랄 거고요 와 폴블라스랑 노트넘이 정말 많이 자랐네요 그럼 예를 들어 손으로 자를 때좀 약간 유의점은? 손으로 자를 때 네. 유의점은 뭐. 이렇게 끊으실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끊잖아요 끊으실 때 땡기면 뿌리가 같이 딸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그 자리에서 딱 끊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위로 주면 안되겠네요 그걸 하면서 그쵸? 본능적으로 당기면서 당기면서 하면 안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 있는 자리 그대로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깔을게요. 우리가 세팅을 할때 그 생각했던 얘가 여기 오므러졌으면 좋다 하는 영역이 있아요 그런 것들은 가이 지켜 주시는 거와이어게 하죠? 여기 앞에는 좀 낮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수록 높거든요. 지금 영상이 잘 보이지 않아 르겠는데 네,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손으로 일일이 밸런스가없기 때문에 <목소리> 앞쪽은 좀 낮게 해주고 뒤를 좀 높여주면 나중에 그냥 볼륨이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자르도록 할게요. 사실 이럴때는 이런 가위보다는 이렇게 요렇게 앞으로 꼬인 밑이 요렇게 휘어있는 곡선, 곡선형이 있어요 그런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좀 힘들어요 가 너무 많아서 벽면에 이끼 제거를 못했던 거를 트리밍 했으니까 한번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 트리밍 시기를 놓쳐서 많은 네. 양의 수초를 어,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 네.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?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수를 하나 한번 해줘야 되는데 트리밍 한 다음에는 네. 요 분진 때문에 환수를 꼭 해줘야 되고 아까 디케이가 수출 트리밍 하면서 얘기해줬지만 어, 이거 하면서 이사이펀으로 소일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. 한번 해볼까요? Change. I couldn't stop and say no, it's all the same, but you won't take the blame, even when you are blowing up. Oh my, oh my, you're my broken love, nobody's gonna s a even now. Oh my, oh my, you're my broken love, so come on, let me show you. 어 이제 트리밍을 했는데요 한 2, 3 주에 가장 예뻐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오늘 수초왕 트리밍 해봤는데 쉽진 않네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레이아웃 한 사람의 그런 부상이 있기 때문에 어 레이아웃 했다면 본인 직접 초보자라도 이렇게 한번 조금 조금씩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한번 좀더 발전해 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초왕 트리밍의 애니멀로 TV 헤드 안녕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 애니로 TV